매입 대상의 미분양 아파트만 추가하면 됩니다. LH는 신혼부부 EU형 매입임대주택에 미분양 아파트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억 원이라는 점, 지역별 차이를 감안해도 대부분 1, 2인 가구 위주의 초소형 아파트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 비용지수 코픽스가 지난달 4.2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최고치를 기록한 뒤 조금 떨어진 겁니다. 멈출 줄 모르던 코픽스 상승세가 하락으로 전환한 건 무려 11개월 만입니다. 코픽스는 국내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예적금 등 수신 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됩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는데도 은행 예적금 금리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가 코픽스 하락으로도 이어진 겁니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금융당국은 자금 쏠림과 대출금리 상승 자극을 우려해 사실상 수신금리 인상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금리 상승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에도 수신금리를 올리지 않았고 지난주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시장 분위기만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같으면 이런 뉴스를 들었을 때 실제 갭투자나 영끌족이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따져보면 대부분 다 피해자들입니다. 피해자지만 은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또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지 생각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많은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실제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 마찬가지 LH에서 매입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서울 기준에는 일단은 최고가 7억 대구는 3억 8천 하지만 국가에서 마음먹고 팔려고 하면 아무래도 LH가 공기업이고 일단은 정책 자체로는 뭐필미가 되죠. 미분양 할인 판매에 대해서 기업도 살리고 그리고 공공임대로 해서 또 나름대로 다시 되팔겠지만은 어떤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시키는 그런 방향도 가지기 때문에 충분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 입장에서 아파트 미분양이 났을 때는 조금 더더 더 기다려보고 LH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라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급하게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요는 현재 미분양 판매 할인에 대해서 대부분 중공이 완료된 후에야 사실 LH에서 매입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겠지만 은 중소기업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중공까지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가장 관건이고요. 마찬가지 우리가 할인 판매 내용들을 많이 올리지만은 누구든지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은 게 대부분 욕심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공 전에 미분양 할인 판매는 부동산에서 대부분 이런 정보를 얻을 수도 없고 그리고 판매하기도 쉽지도 않죠. 그리고 컨설팅에서 진행을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분양 판매 외에도 지금 갭투자다 아니면 투기 세력들 대가리들은 대부분 돈을 벌고 납작하게 엎드려 있죠. 물론 욕심이 많아서 더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본 대가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돈을 벌 기회를 고색하면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정보를 엄청나게 얻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급하게 뭐 금매물이다. 어 저렴하게 나왔다 해서 바로바로 바로 구입을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의 뭐 막연한 생각으로 이론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 주변에 많이 물어보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입장에서 뭐라도 팔아야 다 남는 것이고 돈을 버는 것인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부동산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단골로 어느 정도 지인이나 손님이 있는 분들 마찬가지 이런 기회를 다시 한번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죠 뭐 달서구 중구 남구 수성구 서구 뭐 북구까지 동구까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모든 아파트들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 입장에서는 대부분 수성구에 조금 몰리는 사례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동구에 평생 사신 분들은 동구가 좋다. 서구에 평생 사신 분들은 서구가 좋다. 달서구에 사시는 분마찬가지 달서구가 좋다. 통화를 해보면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대부분 맞죠? 굳이 현재 뭐때돈을 벌겠다고 평생 살았는 동네를 바꿔가면서 움직이지는 않고 물론 아이들 학교도 마찬가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대부분 다 고려를 하는 편인 것 같은데요. 투자를 위할 거면 그런 게 고려될 필요가 없겠지만 집을 옮기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 입장은 틀립니다. 보통 우리가 1억을 벌었다, 2억을 벌었다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 월급을 모아서 그 돈을 정말 순수익으로 벌수 있는 금액은 별로 안됩니다. 그런데 실제 아파트 구입을 제대로 잘 했는 분들은 1,2억을 벌었다. 실제 벌었는 거죠. 정말 바닥에서 구입을 한다면 더 떨어진 한이 있어도 다시 세월이 지나면 오릅니다. 그렇다면 헌 입장에서는 평균적으로 분양을 받았는 사람들 아니면 아파트 구입했는 사람들 그런 분들보다는 월등하게 저렴하게 구입한다면 그 자체가 돈을 벌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보면 기회가 왔을 때 엄청나게 벌어요. 차돈에 8천, 5링까지 뭐 해가 그 몰빵을 합니다. 근데 그정도 몰빵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몰빵을 하는거고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분양이 잘됩니다. 피까지 얹어져서 미친듯이 팔리니까 기업들도 마찬가지 아파트에 몰빵을 했는겁니다. 여기저기 e PF 자금이란 자금은 다 땡기고 모든 투자금액을 아파트에 몰빵을 했는거죠. 그러다보니까 정말 요지 외에도 여기저기 외곽지 아파트들이 미친듯이 분양이 되면서 매매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이 유튜브 채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실시간으로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저도 뭐 다양하게 지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다 듣고 일부 걸러서 얘기를 합니다. 이외에 더 고급 정보, 더 퀄리티가 있는 내용들은 얘기를 해도 잘 모르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굳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잘되면 지 탓이고 못되면 넘 탓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뭐 어떤 분들 또뭐 경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다른 데서 뭐 경매에서 구입하라 하더라 그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경매 경짜도 모르는데 그 구입하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경매 공부를 하고 경매 사이트를 쳐다본다고 그런 매물들이 내한테 온다고 생각을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기존에 경매를 전문적으로 했는 사람들은 바보 등신들인가요? 그것만 다 보고 있어요. 그게 자기 업입니다. 업. 예, 전문적으로 경매를 해서 돈을 벌고 그걸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뭐 유튜브가 뭐 얘기한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걸러서 들을 거 듣고 판단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자꾸 욕심만 가득하니까 그런 거에 몰빵 돈 버는 법, 그리고 정말 되겠냐 뭐 이런 생각을 했다가 자꾸 제가 전화를 받아주니까 저한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사라 하면 사고 경매 받으라 하면 받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이용당하기 좋은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본 놈들은 망해도 또 돈을 버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험과 눈치 그리고 상황, 동향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알아서 판단을 한거죠. 아파트 개입 투자를 잘못했는 분들도 지금 시기를 기다리면서 조금이라나 손해를 좀덜 벌려고 기다리는 상황이고 아파트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쉽게 다 돈을 벌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또 하고 그만큼 손해도 봐봤고 그만큼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한 번의 기회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실제 이런 투자를 해보신 분들 그리고 이런 투자를 전혀 모르는 분 그리고 뭐 경기도 쪽에서도 내려오신 분이 있었죠. 뭐 작년, 재작년에 뭐 유튜브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뭐 중도금을 치거나 잔금을 치거나 아니면 대구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려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실제 갭투자, 밴드방 아니면 카페방 이런 데서 다 돈을 주고 실제 정보를 받거나 함께 같이 움직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조금이라도 손해를 좀 보고 바로 팔수 있던 상황에서 팔았으면 됐는데 좀 되겠지 기다리면 되겠지 아무 지식도 없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는 몰라도 얘기를 하다 보면 막연히 되겠지 기다리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약간 가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손해를 볼수 있는 돈은 몇 천이 아니라 몇 억도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몇억몇천 벌려면 엄청나게 힘든 돈인데 까먹을 때는 아주 쉽게 까먹어요. 물론 투자가 아닌 투기를 했기 때문에 쉽게 까먹을 수도 있고 투자를 하더라도 상황이 여의치가 못하거나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의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이런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1억이다, 2억이다, 3억이다 저렴하게 구입하게 되면 그 자체가 돈을 버는 겁니다. 1억, 2억, 3억을 벌기 위해서 현재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신지 뒤돌아보시고 뭘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시기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스킬TV 보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없겠죠. 많은 유튜브를 보시는 것도 좋고 비교로 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 뉴스 신문을 보시는 것도 좋고 할수 있는 것은 다 해야 지금 1억을 벌지 2억을 벌지 3억을 벌지 시점에서는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공차는 없습니다.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